이런 채소들을 이렇게 젓가락으로 오늘은 몬스터 와퍼 냠냠냠 매콤한 소스 완전 큰 패티 두장 맛있는 몬스터 와퍼 냠냠냠 먹는 건 홍사운드 구독해주세요 홍. 눅눅해지기 전에 감자튀김 먼저 다음은 코코넛 림프였나? 입니다. <웃음> 아, 근데 제가 배달 주문을 했는데 되게 사진상으로 커 보였거든요. 근데 이게 하나에 1,000원, 1,030원 정도 합니다. 세개 해서 3,100원이었기 때문에 먹어 보겠습니다. 솔직히 처음 먹을 때, 아, 처음 배달을때좀오 창렬한 거 아니야 싶었는데, 안에 살이 진짜 꽉차 있어요. 그래서, 하나에 천 원, 뭐, 분식집 가도 그 정도 하니까, 오히려 그런데 에 비하면 또 괜찮은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. 게쵸. 맛은 코코넛 향이 살짝 나면서, 그냥 되게 바삭한 그런 새우튀김. 21cm 치즈스틱입니다 식었어요 좀 심심한, 뭐, 치즈, 좀 고소한 치즈 맛이 나고, 뭐, 특별하지 않아요? 근데 맛은 있습니다 짜잔! 아니 배달을 시켰는데 얘가 약간 이렇게 접혀서 온 거예요 이렇게 구겨져서 그래서 다시 쌓았습니다 <웃음> 다시 이렇게 뚜껑 열어 가지고 말이죠.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엄청 크네 아 이게 커서 몬스터구나 그 햄버거 안 흘리면서 먹는 법 아세요? 저도 인터넷으로만 보고 처음 해보는데 뒤에 손을 이렇게 해서 딱 고정을 얘로 이렇게 딱해준 다음에 먹어보겠습니다 어, 이렇게 폭발하면서 먹을줄 몰랐는데요. <웃음> 아, 근데 저 입이 그렇게 작지 않거든요. 저 그래도 한입 크게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진짜 큽니다. <웃음> 젓가락으로 먹고 싶은 느낌, 이런 채소들을 <웃음> 이렇게 젓가락으로 <웃음> 맛은 좀 매콤하고, 매콤하고 매콤해요 매운맛 때문에 딴맛이 별로 안 느껴져요 어, 되게 매콤하고 안에 치킨패티랑 고기패티가 같이 들어있어서 닭고기 소고기를 같이 먹는 그런 느낌인데 뭐 일단 되게 매콤한 소스 때문에 이런 새세한 맛들이 확 묻혀버리는 그런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맛은 있습니다 근데 어, 이걸 거의 만원 돈 내고 먹어야 될까 하는 생각은 조금 들어요 차라리 와퍼랑 치킨버거를 하나씩 따로 먹는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몬스타 와퍼버거 보다 저는 그냥 와퍼를 먹고 싶습니다 <웃음> 맛은 있는데 그러니까 가격이 비싸니까 차라리 그냥 와퍼에 <웃음> 패티를 하나 추가해서 먹는게 저는 더 맛있는 것 같아요 더 약간 메리트도 있고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